20대 퇴사와 30대 퇴사의 차이 결국에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감의 차이에요 오늘 고민 주신 분은 음 29살인데 아한 직무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 직무 자체가 엄청 나한테 맞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버티는 기분으로 이제 5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의 비전이나 전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이 일을 계속 내가 지속해서 버티면서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겹치다 보니까 1년 2년 동안에 내가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일이 나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 판단을 한 후에 그 후속 조치를 내가 빠르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자 5년 동안의 어떤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루하루가 이제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루하루 이제 견디기 힘든 일로 서른을 넘고 서른 중반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퇴사는 내가 빠른 판단을 통해가지고 내가 운신의 폭이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다른 직무로 갈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많지만 이제 서른 중반이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한 어떤 기회 자체가 기회의 폭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회사나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사람 관계 그리고 연봉을 포함한 어떤 복지 처우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비전 개인적으로 사람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나 연봉도 자 아무리 복지나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다니면서 플랜비를 준비를 할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일 자체가 힘들어져 버리면 그 10시간 동안 내가 모든 걸다 거기에 스트레스에 몰입 아닌 몰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내가 가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말이 돼도 그일 걱정 때문에 계속 이건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일과 휴식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개발할 시간도 또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일에 대한 어떤 의지 자체가 제로예요. 자 이거는 내가 5년 뒤에 되면 더큰 문제로 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취업 정말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내 성향 나한테 맞는 일을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목숨 걸고 제2의 취업이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 자체가 직장 밖의 생활을 대비하는 준비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이일 자체가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다면 그 시간을 활용할 생각조차 그냥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고 그 시간 외로 내가 악착같이 주말에 내 진짜 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거에 몰두를 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평일 동안 내가 짓눌렸던 어떤 감정이나 그 스트레스가 주말까지 이제 전이 돼가지고 평일 주말 모두 다 내가 압도당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20대 퇴사와 30대 퇴사의 차이 결국에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감의 차이예요. 그 현실의 무게감